그리 i 그리 k 그리 s 네. 누나 또 썰면서 잠든 거야? 어? 저 r 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보고 꿈에서도 봤어요 어. 그리 i 조심해! <웃음> 얘들아 아빠가 도시에 가서 약을 구해올 동안 너희가 엄마를 지키는 거야 붉은 i 을 찾아가게 s a 성을 따라가다 보면 s 고 k 우리 둘은 서로 힘이 돼줘야 한다고. 흔들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?